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5가지 다빈치 디졸브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카오 공항에 와 있습니다 적강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경유 지금 저는 마카오 공항에서 12시간 정도를 경유를 해요 한 새벽 3시부터 지금 저는 오후 7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기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마카오는 야경을 봐야 되는데 야경을 딱 절묘히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중간하게 보느니 저는 그냥 아싸리 안 보고 그냥 마카오 공항에서 쉬고 넘어갈 생각으로 노숙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낭 속에 들어가서 안숨 가고 있었는데 마카오가 좀 생각보다 추워요 치앙만일은좀덜 해야 될 텐데 제가 앞으로 마카오 공항에서 모승을 하실 분께 팁을 드리자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스팟을 찾았어요 짐을 맡기는 곳에 위에 위치한 여긴데요 감시카메라가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여기가 제가 보기엔 원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 같아요 여기가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버리고 경비도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저도 짐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서 되게 편하게 잘수 있었어요 자 다시 튜토리얼로 돌아와서 우선 프리셋 설정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주 쓰는 설정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좌측 상단에 프리셋 탭으로 들어가서 Save As를 클릭해 줍니다. 원하시는 프리셋 명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마다 설정 창으로 들어가셔서 프리셋으로 들어간 뒤에 원하시는 프리셋을 클릭해 주시고 Load를 클릭해 주시면 기존에 자주 사용하시는 설정이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오디오 싱크입니다 오디오 싱크는 가장 고정적인 방법으로는 타임라인에다가 오디오 파일과 비디오 파일을 두 개를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면서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방법은 바로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오토 싱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오디오 오토 싱크 베이스드 언 웨이브 폼을 클릭하게 되시면 웨이브 폼을 바탕으로 다빈치 리졸브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그걸로 싱크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질문해주신 다섯 가지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다섯 가지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Q&A를 갑자기 공사를 시작합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선 아무리 웨이브품을 분석을 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지 이 웨이브폼을 분석해서 다빈치리를브가 오토싱크를 맞춰 줄 때도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오류가 덜 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웨이브폼을 분석해서 한다는 건 아무리 카메라의 음향장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음향이 녹음이 되고 있어야지 웨이브폼 싱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녹음이 안 돼가지고 웨이브폼 자체가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거에 싱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입모양을 보고서 저희가 하나씩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고정 프레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고정 프레임을 넣는 방법은 살, 살짝 까다로워요 그리고 살짝 편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고정 프레임을 넣고 싶으시면은 블레이드를 통해서 클립을 자르기 한 뒤에 그 고정 프레임을 넣고 싶은 구간에다가 빈 칸을 만들어 주세요 아 한달새이첫 행선지인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마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와하고 하고 바로 잘것 같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앙마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들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